80대 체중에 진입하고부터 다이어트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 121kg 시절에는 식단 조절하고 숨만 쉬어도 살이 빠졌는데 숨쉬기 운동으로 이렇게 꿀 빨던 시기는 지나갔다.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은 뭘까? 지나가는 동네 멍멍이도도 알고 있는 운동 유산소 운동, 달리기 내가 30일 동안 유지한 유산소 운동은 공복 유산소 운동이다. 집에 러닝머신이 있거나 헬스장이 가까운 분들은 밖은 위험하니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좋다. 나는 그런 거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서 뛰었다. 집에서 거리가 가깝고 안전한 운동 장소부터 확보하는 게 시작이다. 한 바퀴 돌면 1km 거리의 장소를 총 5번 하루에 5km씩 운동했다. 처음 500m 반바퀴는 빠른 걸음으로 걷고 남은 500m는 가볍게 달려준다. 이렇게 총 5회 반복 시간은 45분에서 55분 정도 걸린다 여기는 시골 동네라서 품점대가 없으면 밤에 나오기가 좀 힘들어 차가 없는 대신 온도가 없으 조심히 다녀야 합니다. 최대 최소 심박수를 체크하면 좋다 야. 무서운 개들도 조심해야 한다 12시에 점심 먹고 7시 퇴근 공복 상태로 운동한다 집 와서 간단한 근력 운동 후몸 변화 기록 이렇게 하루 루틴으로 30일 동안 나를 괴롭혀준다 네, 이럴줄 알았다. 고등학교 다닐 때 입은 초딩바지 꺼놨더니 지 벗겨지네. 운동복이 없어서 입었는데 조금만 뛰면 벗겨진다. 분명 1시간 정도 빡세게 운동하고 왔는데 양심도 없지 체중 변화가 없다. 체중 변화가 없어도 눈바디 체크. 시골이다 보니 위험한 야생동물들이 많다. 새끼호랑이 뒤를 보이면 공격당한다. 항상 주변을 잘 둘러봐야 한다. 웬만하면 밤에 운동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살이안 빠져서 어떡해. 요즘 너무 안 빠져.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밤에 들어와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몸속에서 그만 포기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만둬. 넌그 모습이 본 모습이야. 포기. 이러면 더 열심히 한다. 심박수가 너무 안정적이라서 그런가 심박기가 고장난 것 같다. 아 깜짝이야 일만이 아 놀랐잖아 아 심장 아뒤독수까지 심장이 뛰어 공복 유산소 4일차 체중은 제자리걸음이다 몸은 아주 살짝 변화가 보인다 뱃살이 빠졌는지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 오늘은 이미 늦게 끝나서 이렇게 끝나도 가야지 새벽 간시이 하겠네 아 깜짝이야 짖지마 아~ 5일만에 0.2kg 감량 미쳤나 진짜 작심 3일 포기하는 게 이해가 된다. 가성비 최악이다. 바지가 계속 내려가서 띠를 매야 바지가 안 내려가. 띠를 해도 달리면 풀린다. 이 바지는 이제 놔줘야겠다. 팔 빼다 보니까 알겠다. 운동 초반에는 몸이 깜짝 놀라서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 선을 넘어서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 짓지마 하지 진짜 짓지마 나다 놀란다 믿낄수 없어 짓지마 아이씨 지 짓지 말라니까 괜찮아 5km 생각했는데 집까지 오고 가는 거리까지 보너스 조금 더 얻게 된다 사람 몸은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적응한다 좀 빠진다 싶더니 바로 뒤통수 공격과 방어의 연속 솔직히 열심히 해도 변화가 0.1도 없으면 배도 고프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데 어쩌겠어. 이 스트레스마저도 다이어트의 일부다. 아, 깜짝이야. 야, 우리 친하잖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약속한 30일 꼭 채운다. 정책 이후 큰폭 점포 감량. 이 맛에 살 빼는 거지. 이제 좀 그만 짖을때된것 같은데. 이 맛에 살 뺀다 입 털자마자 바로 6일 정책이 때려 맞았다. 아니, 지금 이 몸뚱이는 내 몸이 아닌 거야? 왜 이리 비협조적인지 모르겠다. 말이 안된다. 이거 체중계 고장난것 같다. 아무리 다시 재봐도 변화없는데 몸무게. 잠깐 눈물좀 닦고 체중 숫자는 정체중인데 몸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도복을 안입어서 그래. 밤에는 흰옷 입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도복은 자제한다. 역시 운동복 버프. 처음 시작할때는 하루가 일주일 같았는데 반이상 지나왔는데 3일밖에 안된것 같다. 크리티컬 처음 운동 시작할 때 하루에 0.2kg 곱하기 30 6kg 정도 빠지겠다 생각하고 계획한다. 막상 시작하면 하루하루 절대 안 빠진다. 하루하루 안 빠진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평균 잡아 하루하루 0.2씩 빠진 거다. 잠깐 정체기가 와도 자신을 믿고 들이박으면 된다. 80초반에 들어오면서 뱃살에 주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 30일이 길어 보이지만 무언가 바꿔보기에는 짧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라도 시도하면 그 짧은 시간에도 조금씩은 변한다 그 조금씩 꾸준하게 모아줘야 한다 이렇게 당황스럽게 살이 찌기도 한다 미쳤나 진짜 이건 공기 먹고 살찐거다 빨간 줄 하네 가끔 공기 먹고 아무 이유 없는 체중 증가는 금방 빠진다 그러고 바로 정책이 이제 며칠씩 안 빠지는거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다 아직 5일이나 남았으니까 줄 풀린 강아지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 아 씨. 아, 나, 나, 나. 물을 많이 마셔서 증가한 것 같다 다이어트 시작 121부터 이렇게 매일 뛰었으면 나는 지금 목표 6 9 k g 를 넘어서 48이 되어 있을 거다 달리기 운동은 일부러 안 하고 있었다 장시간 달리기 운동을 안 했던 이유는 지금 80kg몸에도 관절에 조금씩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다 고체중에 달리기 운동이 효과가 좋겠지만 그만큼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몸이 빠르게 적응한다 처음에는 30분만 뛰어도 효과가 좋은 운동도 내 몸이 점점 적응할수록 더 높은 강도 더욱더 장시간의 러닝타임을 요구한다 몸이 적응할수록 점점 긴 시간을 투자해야 같은 효율을 볼수 있다 어느 정도 관절도 버틸 만한 체중과 평소 하는 운동이 몸이 적응해서 살이 빠지는 속도가 늦어지는 타이밍 이 5kg 공복 유산소 운동도 지금은 살이 빠지겠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그냥 유지하는 수준의 운동이 돼버린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개소리다 오래전 다이어트에 실패한 경험 중에 걷기 운동을 했었다 처음은 30분만 걸어도 살이 잘 빠진다 그 다음은 1시간, 그 다음은 2시간 나중에는 2시간을 걸어도 살이 안 빠지더라 2시간 이상 넘어가면서 몸에 무리가 오고 결국은 실패했었다 이번 공복유산소 운동도 어느 정도 몸이 적응하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운동으로 넘어간다 근데 달리기보다 효과 좋은 운동이 있나? 마지막 30일 장, 문 목의 87.9, 30일 공복 유산소, 81.9, 총 6kg 감량. 오늘 15일 기준 인바디 기록. 인바디 체중 81.6kg, 121 빼기 81 은, 골격근량 마이너스 1.8kg 손실 체지방률 15.9%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